안녕하세요.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. 어, 저는 오늘 용인시 처인구 포구급 삼계리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소개해드릴 건데요. 삼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인IC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어, 영동고속도로 이용이 굉장히 편리한 곳이고요.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변이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골목길 운전은 조금만 하시고 큰 도로 타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. 어, 이번에 이제 57번 국도가 연장이 되면서 분단까지도 약 차량으로 10에서 15분 정도면 또갈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 괜찮아진 그런 동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. 지금 오늘 보실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실평수가 약 28에서 30평 정도로 기본적인 3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영상 보시고 어 지금 여기는 대출 조건도 괜찮게 나오는 편이니까요. 빨리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